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자, 바라님 안녕하세요. 자, 아,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약간, 어, 뭐지? 이러면서, 좀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세이 프로 있다가, 어, 지금 프로로 올라와 있는데, 어, 좀, 아르, 바라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안 돼요. 방송 안할때 제가 몇판좀 돌렸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선수들, 어저께 제가 매물 걸어놨었는데 드디어 이제 은바페랑 말디니가 사줬고 확실히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티에리 앙리, 하 티에리 앙리보다는 진짜 훨씬 부드럽고 돌파가 진짜 좋은 아 은바페. 진짜, 트엘리 앙리보다는 은바페가 훨씬 좋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진심. 돌파랑 그런 부분이 체감이 진짜 부드러워, 은바페가. 수비도, 에, 되게 공격적인데, 수비도 은근히 진짜 되게 잘해주고, 수비도 은근 좋아요, 진짜. 이런데, 스탭만 이렇지, 진짜, 체감으로는 미쳤어, 그냥. 거의, 어, 손흥민 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 음. 딱그 정도 와 그렇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목표가 일단 얘기해드리자면은 그 선수가 와야된다 호돈 호돈이 오기까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를 일단 다 팔고 난 뒤에 이제 이걸 만약 받게 된다면은 PC방가서 이렇게 다 받으면은 아마도 2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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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일단은 본다면은 자 어딨냐? <웃음> 일단은 뭐 테스트 서버에서는 뭐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자 어디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그거에 맞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테스트 서버이 아닌 지금 현재에서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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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을 못 내려오게 하나 CDM으로 놔둬놓고 LAM RM이 아니고 이렇게 NMRM으로 이렇게 놔둬나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보는 스쿼드가 지금 현재는 제가 4321 4321이 어 제일 지금 현재 왔었을 때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 공격적으로도 그 약간 음. 최종 결과로서는 일단 4,3,2,1 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일단은 지금 현재 돌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었을때 스트라이커로서는 좀 세가지 선수가 있는데 첫번째가 일단 에오제비우, 두번째 호돈, 세번째가 어... 아구에루 그세 선수, 일단 돌파만 봤었을 때. 그런데, 일단 여기서, 95 이상. 무조건 속력은. 가속력 95 이상. 그 다음에, 또, 몸싸움. 몸싸움이 좀 높아야 돼. 제가 일단 볼 거는, 요거서는 몸싸움이 90 이상. 딱, 그 다음에, 위치선정. 좋아야돼 90 이상. 이런 선수. 자, 이렇게 등등 있죠. 스트라이커로서. 지금 현재 서민분들도 할수 있고, 이렇게 등등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봤었을 때는, 잡았었을 때는, 호돈 필수. 그 다음에, 은바페도 돌파적으로는 필수. 거의. 잡았었을 때. 그리고, 가레스 벨도 좋아요, 어. 가레스 벨도 좋은데, 크레스포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크레스포는 위치선정은 진짜 지렸어. 음. 잘쓸수 있는 사람들은 쓰면 좋아요. 근데 오바메양. 오바메양은 스트라이크로 쓰기에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옛날에. 음. 그리고 이거는 단지 스텝만으로 봤었을 텐데, 스텝만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셉첸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세바첸코까지 침투 그 다음에 아구에로도 제가 아까 얘기했었었는데 아구에로는 여기 없네요 일단 아구에로는 그러면 취소하도록 하고 혼란 이 선수도 뭔가 몸싸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좀 비벼주는 듯한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이 선수 속력도 꽤 빠르고 오카 수준에이 정도면 한 1억 9천 한 2억 정도 잡고 이렇게 보면 거의 호돈이랑 비슷하게 딱 이렇게 스탯이좀 그래서 나와주는데 공격적으로나 나와. 중벌 슈팅이좀나쁘죠 하지만은 요즘은 중벌 슈팅이 너프 당했기 때문에 어좀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점키 부분부터 시작했고 헤드도 나쁘지않고 음 혼란도 적합해요 어 일단은 제가 봤을때는 혼란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로만 단지 봤을때 었그 다음에 호돈 아이 호돈 말고 이오돈으로호돈 셉첸 킬리안 은바페 딱이네선수 지금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 호돈이랑 은바페 먼저 와 은바페도 이번에 양발로 챔스가 나왔는데 자 급여 1종류 낮은데도 속력꽤 빠르고 그 다음에 골결 뭐 이런 부분 별 다를 뻔는데 중벌슈팅에서 좀 차이가 나네요 어 중벌슈팅 그 다음에 뭐 패널티킥 안 차면 그만이고 어 이런 부분에서 커브 어 민벨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스트라이커로서 제가 요즘 좀 봐야 되겠다 생각되는게 일단은 속력 속력들 위치선정 그 다음에 민벨 그 다음에 몸싸움 음이 정도 약간 돌파적인 부분 어, 요즘은 헤더도, 헤더지만은, 이제좀 돌파기 때문에, 어, 계속 제가 이 말만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어, 약간, 은바페도 꽤 적합하지 않을까. 음. 하지만은, 근데 저라면은, 은바페보다는, 아무래도 호돈이 좀더 좋지 않을까. 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은바피도 되게 잘나왔지만 일단 호돈이 조금 더 앞선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세브과 호돈 세브챙과 가격 좀 비교 딱 해서 한번 봤을 었때한 이정도라 치고보면은 세브도꽤 앞서네요 어. 꽤앞서는데 음, 아 근데 공격적으로 되게 잘나왔다 뭐라고 내가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위치선정 되게 나쁘지않고, 공격적으로 야 호돈 이.. 약간 밀린다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셉첸이 딱 뭔가 돌파도 나쁘지않고 지금 스탯이 은근히 헤드 부분에서 조금 선빵을 해주네? 는해주오 셉첸.. 나쁘잖아요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야 셉첸 괜찮을 것 같은데 셉첸? 좀 이따 써볼까? 셉첸 그 다음에 이제 호동과 혼란 혼란 한5카정도 돼야지 이제 가격대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봤을때 혼란은 약발이 3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공격적으로 약간 좀몸싸움이라지 이런 부분이 조금 비벼주는듯한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약... 이게, 급여가 17치고, 이 정도면은 되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 키에 그 점프도 이 정도면 거의 한2 m 라기보다는한 197? 정도의 키가 나오겠네요. 음. 이렇게 봤었을 때 돌파적으로서는 꽤 나쁘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이 선수가 클럽 경력이 돌트문트, 잘츠부르크, 이렇게 있는데 이 선수는 나중에 돌트문트 만든다라 하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돈. 근데, 호돈이 아무래도, 민벨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좀더 부드럽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 호돈. 심투 쪽에서는, 혼란도, 물론, 급성비로 쓴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네 선수, 중에서는, 뭐, 일단은, 정한다면은, 셉첸, 호돈, 은바페, 혼란, 4위. 음. 딱, 지면딱 순서대로 이렇게 됐네요. 음, 의도치 않게 자 그렇게 보도록 하고 스트라이커는 그래서 일단 근데 저는 셉첸도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스트라이커로선 저는 호돈이 좀더 좋지 않을까 음. 코나우드 세브첸코 나중에 한번 써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혼나우두 이렇게 해주고 이제 n 들둘를 원래 L W 인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 L W 그 다음에 L M or M 뭐 C D M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 밑에 부분은 상관없어요. 저는 C D M 세 개로 했지만은 어그렇구요 일단 L W 여기서는 누구로 하느냐 L W W 자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좀 제가 자세히 봐드릴게요 어 솔직히 왼쪽 오른쪽을 에우제비우 은바페 이렇게 솔직히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돌파도 완전 사기 부분으로 약간 이거는 중상위분들로쓸 수도 있고 서민분들도 쓸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좀 약간 평준화라 해야되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팀을 만들건데 어, 일단, 그렇게 봤었을 때는, 어, 오른쪽, 에오제비우, 은바페. 은바페가 크로스가 별로 안 좋아서 좀안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크로스는 너프 됐는데, 크로스를 날릴까요? 웬만해서좀드리블로 이렇게 막 제치려고 하지? 음, 요즘 들어서는. 그래서 일단은 양쪽 윙으로서는, FW로 봤을 때 에오제비우랑 은바페.인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왔었을 때는 페리시치 페리시치도 나쁘지 않네요 음. LH페리시치 같은 경우 페리시치는 워낙에 사람들이 꽤 많이 들 그렇게 하,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자 페리시치도 꽤 많이 쓰죠 사람들이 일단 에우제비우그 다음에 은바페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윙으로 쓸거면은 좀 적합한 애가 챔스나 엔핸들보다는 약간 19토티 은바페 일단 이거 빼서 자 은바페 한 19토티 은바페를 제가 좀더 많이 추천드리고 이렇게 봤었을 때 자 일단 돌파적으로 이런 부분 한 3카? 3카면 딱 적당하겠네 이렇게 보면은 에어제비우가 양발에다 이런 부분 되게 좋고 꽤잘 뚫어요 진짜 이거 꿀개를 앉는 부분 어 되게 잘 뚫고 어, 민벨도 되게 나쁘지 않고 진짜 일단은 돈이 있으신 분이라면 에어제비우 추천드릴게요 음. 진짜 돈이 좀 있고, 한, 살수있다면 에오제비우 진짜 좋거든요, 이 선수. 어, 에오제비우. 그 다음에, 은바페. 은바페는 약간 이제, 서민분들이나, 지금 저도 쓰고 있는데, 서민분들, 아니면은, 중상위층 분들로 쓸 수도 있고, 음. 지금 이제, 에오제비우, 은바페 양 옆으로 이렇게 딱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음. 그렇게 해서, 일단, 만약 돈이 되시는 분들이 에오제비우를, 뭐, 엘 더비나 얼 더블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은바페를 또 이제 얼 더비나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은바페. 그 다음에 이제 페리시치를 또 이제 왼쪽으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도 괜찮아요, 음. 일단, 윙은 이렇게 탑3, 세명으로 자, 돌파, 이런 부분. 지금 가격대 잠시만 보고, 3카로 보면 되겠다. 자 이렇게 봤을때 중골슈팅이란지 이런 부분뭐 크로스 어 너프 당한다든지 뭐그리스을때 그다지 그렇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양발이란 점 그런 부분 되게 괜찮고 헤더도 이 선수가 키도 크고 꽤 좋아요 진짜 제가 지금 이제 수 쓰고 있는데 하수로 진짜 사기야 페리시치는 음. 괜히 1티어 윙어가 아니에요 진실 음. 그렇기때문에 페리시치 아 페리시치도 지금 급여 18이고 20인데 이정도 스테이지다 어마어마한거예요 진심으로 와나 진짜 애가 18인줄 몰랐어 나 20? 이거 안봤으면 저 약간 21? 20 이렇게 생각했을거예요 진짜 아 이정도 괜히 1티어 윙어들이 아니죠 음. 그렇게 해서 일단 에오제비 은바페 페리시치 근데 저는 약간 돈이 없기때문에 은바페랑 페리시치 이렇게 두명으로 쓸게요 음. 얘네들은 LW, LW로. 자, 일단, 은바페. 아, 잠깐만. 저기는 은바페 보다 페리시치. 이번 페리시치 한 3카 정도로. 자, l 더그다음 이쪽에 l 브로 은바페. 은바페는 19토티. 한 1카 정도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M이나 RM 이렇게 해서 뭐 CM으로 이렇게 쓴다. 근데 저는 약간 CDM, RM, LM으로 썼기 때문에 일단은 어... CM에는 뭐 진짜 얘기를 한다면 은 일단은 RM, Lm RM 말고 저는 CDM, CDM, CDM으로 볼게요. 또는 CM, CDM, CDM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그렇게 본다면은 약간 여기에는 블리트 필수야. 핫꿀리트, 핫꿀 필수. 그다음 여기엔 또 누가 오냐? 지금은 이제 막 스티븐 제라드가 제가 전에 한 혼자서 게임 해봤었을 때 방송 안 키고 그때 당시 막 스티븐 제라드가 막좀 되게 느리다, 좀 무겁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었는데 어. 이왕 이렇게 된거 봐드릴게요. 음, MF. 프랭키도용을 의미롭게 많이들 쓰시는데 프랭키도용 나 도용 한번 보자 한토치 쓴다라 치고 삼카중도 봤었을 때이 선수 속력 과속력키한 181정도 FC 바르셀로나 이렇게 봤었을 때김패스라든지뭐 이런 부분 나쁘지않고 한데 저 선수 나쁘진 않은데 저 선수 쓸바에는 차리, 어, 제라드를 쓰는 게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속력도 꽤 나아주고, 슈파워 이 정도인데, 진짜 밖에서, 페널티 라인 밖에서 제가 수비수 좀 뚫고 난는데 슈팅 때렸는데 웬만한 거다 들어가. 진심 왼발로 때려도 들어가. 겁나 잘 넣어, 스티븐 제라드. 진짜 스티븐 제라드는 제가 봤었을 때, 지금의 슈팅만으로 봤었을 때는 애 이길 선수가 많이 없어요. 음.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제라드는 필수 그 다음에 마트에서 어 선거 형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형님? 와 진짜 되게 오랜만이시네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자주 안 오셨어요 형님 와 얼마 만이야 거의 한 4개월 5개월 만인 것 같은데 와 진짜 오랜만이시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티븐 제라드 볼일이 많아서 아.. 그러실수있죠 형님 음, 그래도 인사정도는 좀 하러와주시지 아 진짜 옛날에 좀 자주 오셨다 요즘 자주 안오셔가지고 어, 이게 어..이 형님이 이제 나를 손절했나 이 생각하고 있었죠 진짜 아프리빵, 아프리, 아프리카 아프리카 막방노렸어아아 아, 그래도 형님 인사는 한번씩 좀 와주시지 진짜 아예. 자, 잠시만요. 자, 지금 이제 이거 유튜브 용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어, 이거 끝나고 잠시만 대화 좀 해요, 형님. 죄송해요. 오랜만에 왔는데,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봤었을 때, 약간 마테오스. 이 선수도 옛날에 제가 진짜 농협으로 막쓰고 그랬었었는데, 이 선수, 진짜 막 돌파라든지, 이런 부분, 에다 수미로, 쓴다면 진짜 개사기였는데 이 선수도 근데 선수승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추천 감사해요 저 선수를 쓸까 발락을 쓸까 차리 발락 아프리카 추천 어디 갔누 아프리카 추천이요? 방금 추천해 주셨는데 어자 일단 여기서 발락 그 다음에 마테우스 한번 보자 발락이랑 마테우스 좀 이렇게 봤었을때 발락이가 3카 자 값이 좀 나가네 오케이 4카 정도로 봐봤을때 가속력적으로 완전히 애가 좀 사기긴해요 어 진짜 대인습이란지 이런 부분 수비적인 부분이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꽤 나와주는데 마테우스가 근데 발락이가 좀더 헤드라는지 이런 부분 좀더 괜찮아요 몸싸움, 돌파, 수미 음. 근데 공격하면서 좀 수비 뭐든좀 돌파하는 부분은 마테우스가 꽤 괜찮은데 저는 발락 음, 몸싸움을 좀 보고 이렇게 돌파할 수어요 요새 피파방송 별로 안되지 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잠잠해요, 진짜 많이 조용해.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죠. 어,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좀 약간 시청자분들 오면서 카드깡 같은 거좀 맡기면서 되게 어좀 별풍선이나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터졌는데 요즘은 음, 좀 그래. 어. 자그 다음에 이제 발라 발락 이렇게 했고. 음, 이반 페리시치랑 보통 그래서 이게 진짜 대장팀이야 어, 아직까지는 이네명은 이, 이런 이 쪽은 다 아직은 좀 대장이야 어, 아직은 돌파에다 이런 부분에다 좀 진짜 사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LB 위 애들이 급여가 너무 세가지고 음. 근데 제가 이번에 LB를 좀 진짜 급성 비해를 좀 봤는데 아 진짜 제가 그 선수를 이번에 샀거든요 그 선수 잠시 이름이 까먹었다 홍철도 왼쪽에 나쁘지 않은데 급여로써 근데 요즘은 좀 LB, LB도 키가 커야돼 왜냐면 크로스라는지 이런 부분을 키가 잘 못막더라고 진짜 그분이 좀짜증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잠시만 그 선수 어딨냐 아 그래 요한 모이카 일단 왼쪽에는 요한 모이카 이 선수가 키가 185인데 헤드를 따죠. 왼쪽엔 그 다음에 이제 얼비 얼비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김민혁씨 어. 저분이 키가 좀 되시는데 진짜 이분도 키가 한 187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되고 선택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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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디난드 뭐 등등 되게 많은데 바란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선택백 애들은 근데 약간 강둑에다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때 저는 퍼디난드 추천 말디니 퍼디난드가 지금은 옛날에도 사기였지만 지금현재도 사기 음. 로 그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급여가 지금 이제 한 10정도 남았는데 여길 누구 쓰냐 그냥 급여 1 0짜리 돈나룸만 쓰세요 음. 돈 나룸마, 이번에 막는 거 보고, 나 진짜 소름 돋았어. 겁나 너무 잘 막아, 진짜. 급여가, 애가 10으로 올랐는데, 진짜 아직까지 개사기, 돈 나룸마는. 이 정도, 해서 총, 14억 정도가 들네요. 어, 돈 이렇게 봤었을 때, 호돈에다가. 음. 아, 네네, 성규 형님, 다음에 봬요 아,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형님. 앞으로 자주 뵈요. 네, 안녕히 가시구요. 네, 형님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 야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아아 성구형님 오랜만에 와주었던 발품 200개 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와. BJ가 되겠습니다 치킨이라도 와. 먹어라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성구형님 와아 감사해요 형님 오랜만에 왔는데 네안녕하세요 형님 와 야,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목소리>